원고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남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아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원고인 아내와 남편 피고는 2006년 12월 2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사건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혼인기간 중 학업과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였고 아내와는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는 바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남편은 또 2017년 7월경 아내에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8년 11월 19일에는 직장에 출근한다며 집을 나가서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도맡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해 판단하였는데요. 법원은 남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 840조 제2호 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원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남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아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측상 명백하다고 보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혼인 파탄의 경위, 혼인 기간, 남편과 아내의 나이, 재산 상태와 그 입증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아내가 구하는 것처럼 천만 원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혼인 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 본인인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태, 아내와 남편의 나이, 양육 의사와 양육 태도, 경제적 능력과 개입증 그 정도,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의 신권자및 양육자로 원고인 아내를 지정하고 남편이 분담할 양육비는 2009년 5월 1일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인 2034년 12월까지 매월 5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자녀와 살지 않은 부 또는 모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 교섭할 권리가 있는 바 위인정 사실 및 자녀의 나이, 성별, 생활환경 및 양육상황 남편과 사건 본인의 접촉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월2회 자녀를 당일 또는 1박 2일간 면접 교섭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일정은 아내와 남편이 미리 협의하여 면접교수 횟수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